급성 심근경색 발병 직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정맥이 출혈되었다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법 2019 가단 205019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0년경 교통재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 기간 중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차로를 저속으로 직진하며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반대편 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심혈관 파열로 며칠 뒤 사망하였습니다. 부검 감정소에 의하면 사인은 급성 신경경색의 상태에서 정맥 손상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민사분쟁 인과관계는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수익자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보험 사고의 요건 중 외래성이란 질병이나 치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이상 외래의 사고에서 제외하며 반면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합니다.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심혈관 파열이고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급성 심근경색의 상태에서 정맥손상으로 인한 출혈을 사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 상태에서 교통사고 시의 충격으로 정맥이 손상되어 출혈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심근경색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교통사고의 충격이라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왕인는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수익자에게 교통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지적 우선은 상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 질병과의 중첩은 후행되어야 상해사고로 볼수 있는 바 본사건은 질병이 선행되었고 어차피 망인은 급성신근경색증으로 외상이 없더라도 사망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급성신근경색이 없었다면 상해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당의 재판부의 판단은 미흡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